안녕하세요. 붕붕카닷컴입니다. 파워포인트를 이용한 설명 이번 시간에는 인산철 배터리를 이용해 파워뱅크를 만드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파워뱅크 제작을 위한 기초 지식 이 정도는 알아야 제작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배터리의 플러스와 마이너스 극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설마 모르는 분 있나요? 두 번째, 배터리 의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요거 아마 제 기억으로는 초등학교 4학년 때 배웠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초등학교 4, 학년 4학년, 5학년쯤에는 믿기지, 믿기 힘들겠지만 납땜에서 라디오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만들었어요. 그리고 세번째 테스터기를 다룰 줄 알아야 합니다. 진짜 요 세가지 중에 하나도 라 모른다. 그럼 여기서 동영상 끄고 <웃음> 파워뱅크 조립에 도전하지 마세요. 자 다음 파워뱅크 기초 지식 요거는 이제부터 알아가야 하는 겁니다. 인산철 배터리 셀 하나의 정격 전압은 3.2볼트입니다. 저는 편의상 3볼트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사각형 인산철 배터리의 지속 방전율은 대부분 1C입니다. 1C, C는 커런트의 약자예요. 1커런트. 그리고 대부분의 각 인산철 배터리는 순간 방전이 3C, 그리고 지속 방전은 1C입니다. 고방전 인산철 셀도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사각형이 아니라 원형이라든가 파우치 형태의 셀입니다. 사각형 인산철은 그냥 1C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사각형 인산철에 3C 그렇게 적혀있다 지속 방전이 그건 표기 오류입니다. 자 그럼 1시가 뭐냐 1시는 자기 용량만큼을 지속 방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간당 굉장히 쉽죠? 만약에 100A 배터리가 있다 100A 일시 초당 100A 방전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200A 1시 초당 200A 전류를 방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1시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하나의 셀의 최대 충전전압은 3.65V 방전은 2.5V입니다. 이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충전전압 위로 과, 되면 과충전, 아래로 되면 방전전압 아래로 내려가면 과방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배터리는 과충전되거나 과방전되면 셀의 영구적인 손, 손상이 갑니다. 뭐 그렇다고 완전히 망가지는 건 아니에요. 용량이 조금 줄어들뿐. 다음. 12볼트 파워뱅크 제작의 필수품 인산철 배터리 셀 4개가 필요합니다. 왜 4개냐? 아까 하나 전압이 몇 볼트라고 했죠? 한개 전압은 3볼트에요. 12볼트 만들려면 3, 4, 12 4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BMS는 필수예요 BMS는 뭐냐? 배터리 보호 회로라고도 부르는데 아까도 얘기했죠? 위에서 인산철 배터리에 과충전 전압 위로 올라가거나 과방전 전압 아래로 내려가면 셀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과충전되지 않도록 과방전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보호회로가 바로 BMS에요. 그리고 뭐 부스바, 나사, 전선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자 그럼 BMS에 대해 조금만 더 알아보겠습니다. 자 200m, 200A BMS는 배터리 용량 200A를 뜻하는게 아니에요. 200A의 출력을 견디는 BMS라는 뜻입니다.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400A 파워뱅크를 만들고 싶은데 200A BMS를 사용해도 되냐? 이런 질문이에요.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0A BMS 사용해도 됩니다. 200A는 배터리 용량이 아니에요. BMS가 견디는 출력입니다. 그럼 12, 12V 200A는 어느 정도냐면 12 곱하기 200. 2400W의 출력입니다. 2400W는 3kW 인버터 최대 지속 출력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3kW짜리 인버터 쓰시는 분들은 200A짜리 BMS 쓰시면 충분해요. 아, 물론, 그, 중국의 뻥스펙이라고 하죠. 대부분 중국 BMS의 출력은 적혀져 있는 거의 절반을 보시면 돼요. 100A라고 적혀있으면 50A 정도로 보셔야 돼요. 지속을. 근데 지금 사진 속에 있는 BMS를 만드는 회사는 지금 이쪽 BMS 회사 사장이랑 친구 먹고 있는데요. 희한하게 뻥 스펙을 적지 않아요. 오히려 스펙을 낮춰가지고 적습니다. 이 친구는 어느정도로 낮추냐면 최대출력 지속출력 250A쯤 되면 200A라고 표기를 해서 팔아요 참 보기 드문 친구죠 자 그럼 출력 200A를 견디려면 어느정도 용량의 배터리가 필요할까요 바로 전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렸어요 인산철 배터리가 몇시라고 했죠 지속 방전이 대략 일시입니다. 지속 200A를 방전하려면 최소 200A 용량 이상의 배터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 지금 사진 속에 보이는 기판을 PCB 기판이라고 하는데 이 기판이 견딜 수 있는 최고 출력은 300A입니다. 즉 12V BMS 중에서 최대 출력 제품은 300A입니다. 300A 이상을 견디려면이 p c b 기판 자체 가지고는 안 돼요. 다른 구조의 기판을 전기가 기판을 통해 가지 않는 다른 구조의 BMS가 필요합니다. 뭐 500A BMS는 뻥이에요. 자, 이것이 바로 최소한의 재료만 가지고 만든 파워뱅크의 완성품입니다. 자, 인산철 배터리 하나의 전압이 3볼트라고 할게요. 자, 3볼트짜리 배터리 4개를 직렬로 연결하면 1 2볼트가 됩니다. 직렬 연결. 이게 마이너스구요. 마이너스. 그러니까 마이너스 플러스에요. 3, 4개를 직렬로 연결했습니다. 자 배터리 직렬로 연결하면 12V 이대로도 쓸수 있어요. 근데 이대로 사용하면 언젠가는 분명히 과충전 과방전이 되면서 셀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BMS를 장착해주는 거예요. 배터리 보호회로는 BMS는 마이너스 전기가 통해서 BMS를 통해서 나가고 BMS를 통해서 충전, 마이너스 전기가 들어옵니다. BMS 보면 b t 스 라고 적혀있고 P-라고 적혀있어요. BT-를 배터리 마이너스 그리고 P-를 출력 또는 충전선으로 씁니다. 그리고 BMS에 전압 측, 셀 전압 측정선이 있어요. 셀 전압 측정선을 각배터리에 플러스 단자에 연결해 주면 됩니다. 자, 보시면은 위에 마이너스 단자 붙은 배터리 있죠? 이게 1번 배터리예요 2번 배터리, 3번 배터리, 4번 배터리, 저전압부터 1번입니다. 자, 1번 배터리 플러스 단자에 BMS의 그 밸런스 선 1번 2번 배터리 플러스 단자에 2번, 3번에 3번 4번에 4번 플러스 단자 플러스 출력이죠? 이쪽 단자에 BMS 밸런스 선 4번을 연결시킵니다. 자, 절대로 명심해야 되는거는 가장 중요한거 하나는 모든 출력과 모든 입력이 BMS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안 지키면 배터리는 무조건 망가집니다. 이것도 제가 한번 만들어본거예요 400암페짜리 배터리입니다. 자, BMS를 연결한 후에는 테스터기로 전압 측정을 해야합니다. 조립한 후 배터리의 전압과 BMS의 출력 전압이 동일해야 선을 올바로 연결한 겁니다. 만약에 입력 배터리 전압과 BMS 출력 전압이 다르면 연결을 잘못했거나 BMS 불량둘중 하나입니다. 아! 한가지 더 있어요. 배터리 전압이 3.5V 이상이거나 셀 전압이 들요 2.5V 이하인 경우에도 BMS 출력 전압은 배터리 전압과 달라집니다. 측정 방법은 쉬워요. 자, 1번이 플러스 단자고 2번이 배터리 마이너스 단자예요. 그리고 3번이 BMS 출력 단자예요. 1. 1번과 2번 사이의 전압을 측정. 2. 배터리 플러스 1번과 BMS 출력 3번의 전압을 측정. 두 전압이 동일하게 나오면 조립 성공입니다. 자, 여기 BMS 연결을 잘못한 예를 설명드릴게요. 아까도 얘기했죠? 가장 중요한 것은 충전과 방전이 모두 BMS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회로, 저희 고객한테 받은 건데요. 뭐가 틀렸을까요? 자, 이 회로는 충전이 BMS를 통하지 않고 있어요. 바로 왼쪽에 보면 은 MPPT가 있고 한전 충전기가 있죠? 이게 배터리 마이너스에 바로 연결되어 있네요.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되고, 여기서 어디로 연결되어있나? BMS P- 이쪽 단자에 연결이 되어됩니다이 상태로 조립을 하면 배터리는 망가집니다. 자 이것도 연결이 잘못된 이예요. 보면 BMS 출력은 까만 선이에요. 까만 선 BMS 출력으로 직류전원을 뺐네요. 네, 여기 파란 선 이건 뭐죠? 파란 선은 배터리에요. 배터리 배터리까지는 단자에다가 연결을 잘 했어요. 근데, 이, 배터리에서, 마이너스에서, 오, 인버터로 전선이 바로 나가요. 이런 경우도 배터리가 망가집니다. 무조건 기, 기억해야 되는 거 하나, 가장 중요한 거. 모든 전기의 입력과 출력은 BMS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요거 안 지키면 배터리 바로 망가져요. 어떤 분은 여기서 3볼트인가 6볼트 LED 등 쓰려고 이렇게 이렇게 전기 따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배터리는 망가집니다. 이렇게 돼요. b m s 를 통하지 않고 충전을 하면 배터리가 팝콘처럼 부풉니다. 무시무시하죠. 자 이제 조금 응용을 해볼게요. 12볼트 1000A 파워뱅크 만들기 자, 먼저 알아들일거 배터리를 조립할 때 선병렬 후직렬입니다. 12V 4덩어리를 만들어가지고 병렬로 연결하는게 아니에요. 먼저 3V 배터리 요거 200A 배터리라고 칠게요. 200A 배터리 5개를 1번 병렬 연결해 3V 1000A 배터리를 만듭니다. 자, 배터리는 병렬로 연결되는 순간 하나처럼 움직여요. 자, 이 배터리는 연결하는 순간 3V, 1000A짜리 h 배터리가 되는 겁니다. 자, 병렬 연결할 때는 자, 만약에 3000W 방전을 목표로 한다. 3000W, 대략 그냥 300A라고 h 합시다. 300A 지속 방전을 목표로 한다. 이럴 때는 이 병렬로 연결된 배터리 사이에서는 300 나누기 5 60A의 전류가 흐릅니다. 병렬 연결할 때는 병렬 연결하는 부분은 60A만 견뎌주면 돼요. 1T 이상의 부스바만 사용하면 충분합니다. 자 먼저 1 0 0 0 a 짜리 덩어리를 4덩어리를 만듭니다. 배터리가 몇개 필요하죠? 다섯 개씩네덩어리 5,4,20개가 필요합니다. 자, 그럼 요거 네덩어리를 만들었으면 1000A 배터리 네덩어리를 직렬 연결해서 12V 1000A 배터리 를 만듭니다. 자, 보세요. 좀 전에 만들었던 1000A 배터리 네개를 직렬로 연결했죠. 자, 이때 직렬 연결할 때는 직렬 연결 부스바가 있죠? 이 부스바에는 3000와트 방전 아니면 3 0 0암페라고 합시다. 3 0 0암전류 흘러요. 요 부분은. 요 부분은 어떤 부스바를 써야 되냐. 3T 이상의 부스바를 사용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용량일 때는 BMS가 밸런스 관리를 못해요. BMS의 밸런스 관리는 보통 0 1암 미만입니다. 요렇게 대용량 파워뱅크를 제작할 땐 이퀄라이저를 달아주는 게 좋아요. 이퀄라이저 달는거 굉장히 쉽습니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선만 연결해 주면 돼요. 그리고 여기는 조금 더 응용했네요. 전량계를 부착했습니다. 전량계도 보시면, 단지에 보시면, B-, P-로 써 있어요. 요거 그냥, 공통 용어라고 보시면 돼요. B- 뭐라? P는 뭐예요? 배터리, 배터리 마이너스, P, 파워, 파워 마이너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충전과 방전은 동일 그리고 전량계 단자를 쓰시려면 아까 BMS를 통해 모든 입력과 출력이 통과해야 된다고 했죠. 전량계도 똑같아요. 전량계를 쓰시려면 전량계 단자로 입출력이 모두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사용한 전기의 양을 측정할 수 있어요. 요것은 12V 1000A 파워뱅크 자 24V 파워뱅크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14V는 일단 아까 뭐랬죠? 선병렬, 후직렬 병렬로 3개의 셀을 먼저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그 셀을 그셀 8개를 직렬로 연결했습니다. 1번, 2번, 2번, 3번 4번 5번 아 글씨 보십시오. 6번 6, 7, 8번 이렇게 8개의 배터리를 직렬로 연결합니다. 24V BMS는 따로 있어요. 24V BMS는 측정선이 8가닥이 나옵니다. 이때도 뭐 똑같아요. 모든 방전과 충전은 BMS를 통해서 요건 이제 조립설명서 같은 거고요. 실제로 만들면 요런 제품이 나와요. 배터리는 안보이네요. 요 아래칸에 있습니다. 요게 3 s 4 p 고요 아, 3s, 아, 3s4p. 3p4s라고요? 3s4, 4p. 3병열 4직렬. 야, 아, 그리고 여기 잔량계 단자도 보이고요 이퀄라이저 있고, bms 있고요 단자 있고, 뭐, 요런 모양이 나오겠죠?